야 우리 게임 하나 해가지고 음 뮤직뱅크 때 12명은 추리링 입고 가는데 한명은 수트 수트 쫙빼 입고 나가게 해가지고 드라이리어스 아무... 스티프 하기 어. 그게 그 사람 다추리링인데 혼자 스티프 드라이리어스야야 야, 그러면 저, 우리 첫째 주에 애니원 의상 입고 혼자 오기 <웃음> 애니원, 애니원 의상 <웃음> 입고 드라이리어스까지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정하는 거야 그거? 실선이제 아까 전에 우리 그거 어때 노래 눈치 게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연속 세번 아니 총에서세번 걸리는 사람이 입기 오케이 어, 그거 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보여줄게 I'm ready to love 게 말해줘 이러면은 호시랑 나랑 걸린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야, 이것도 근데, 눈치 게임인데 노래로 뭐, 하는 거야 부른 사람이 빠지는 거지 어 근데 겹치면 걸린 거. 아 오케이, 도겸이부터 시작하면은 도겸이 안 걸리는 거니까 너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니야, 도겸이가 이거 시작하고 그거를 포함 안 시키면 되지. 어? 나부터 그러니까 할게. 도겸이가 처음 부르면 걔는 지금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처음 스타트만 해준 거야. 어, 스타트만 맞아, 맞아, 맞아, 해준 거야. 맞아. 너도 껴서 해야 돼. 할게. 어. We m a k e the world 세상에 하나. 우리는 유치. <laughs> <웃음> <웃음> <웃음> 야 가이가이 보해 누구야 이안안안 네. 내면 진거 가이 바이보 호시 호시, 호시, 호시, 호시 한번 졌어 아 이렇게 되는 거남 남남 다 다음 남남 아, 어. 호시가 시작해줘 후회하고 있어 근데 그 노래 몰라요 미안해 남남남남 아, 어 문준이 말했는데 같이 갈배 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 그 가위바위보. 노래 몰라서요. 그래, 아, 일단 정한 뭐, 도래안 안 되지. 가이 안되면진 거, 가이 마이버. 오케이 에이아 이거 누구 앞에서 좀. 사기를 치네? 아 이거 딜레이 걸린 거 아니야? 야너 <웃음> 너 딜레이로 막고 싶냐? 아,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 오케이. <웃음> <웃음> 우리 노래 우리 노래. 뭐 하지? 우리 노래, 우리노래로 하자 우리의 밤은 새 수업 뜬 별들과 모래알 그 사이. 으로우린으는우린 아아아 <웃음> 소리에 우리의우린으우린으우린으우린으우린으 야 재밌다 재밌다. 아, 잘한다, 근데 그래서. 근데 코러스도 포함이야. 아 아, 원래 아닌데 도겸이만 예외. 아 도겸이도 같이 가위바위보해. 어? <웃음> <웃음> <웃음> 코러스를 누가 해? 갑자기 네. 노래하는. 나안안나 믿어줘서 했었어. 가위바위바위바. 나 했었어. 오케이 디노 디노. 왜잠 도겸 아 잠만 나 잠깐만 형 이거 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머지는 다트리링입고 오고 한 명만 애니원 풀착장 의상으로 드라이 리허설까지 아침부터 아니, 입고 네, 와서. 애니원 착장 의상 진짜잖아. 그거 고데기 입고 왔는데 꾸겨진 거. 지금까지 진 사람은 몇명 있었잖아. 3 명. 어, 두 연속 아 아니 총세번 할래 두번 할래. 세번세번세번두번두번 하자. 두번두번두번 가. 네네. 그래 두번 그래, 하자 두 번. 그래 총두번 지면은 하는 거야. 음. 그래. 음? 이렇 들어가 시작해. 도시... 나부터 할게요. <웃음> 어좀좀 달라, 달아침뭐콜 내가 오늘은 번... 눈이 떠지는가? e 왜두난첫번째두 번째 아, 아, 아, 아 번째, 두 번째. 안안안 두두 아, 내면 안, 안, 안네 자, 이 스타일이 뭐였호시0 아니야, 두번걸렸으니까 맞아, 그래서. 호시가 애니원을 살짝 장장 입고 오는 거야. 예. 그 예. 네. 아, 막 아. 그러고 머리는 붕붕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그렇지 모자, 모자 못 써, 모자 못 써. 물부차 금지, 고 머리도, 머리도, 머리도, 머리도, 머 금지. 진짜 이거 컨텐츠 살려주세요 진짜 이제 리허설까지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뮤뱅 아, 가기 전에 나와야 돼 이거 야 이거 그냥, 해, 그냥 그냥 혼자 청취만한 거야 진짜 혼자 도안남하고아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웃음> 그리고 나중에 공개되는 거지 대기실에 단체 사진 찍는 거야 아, <웃음> 좋아 좋아 단체 단체 찍는 거지 좋아 좋아 얘들아 솔직히 이거 얹어서 하나 더 가자 왜 하나만 하나 더 하자 아니 얹지 너는 하고 아해 어, 돼. 아니, 진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서 이렇게 랜선으로 하는 날이 얼마나 있겠어. 좀 충분히 즐기자. 아, 뮤직뱅크에서 뮤직뱅크, 뱅크, 할수 있어. 뮤직뱅크 점심 부승하다 뭐라고 하려 그랬어. 어? 점심 뭐라고? <웃음> 너다 뮤직, 보여. 태작 전까지 <웃음> 점심 그뭐 도시락이든 오다 다 사기 개인 어? 카드로 개인 카드로 비슷데요 개인 카드로 점심 쏘기. 아, 그래서 막 너무 무리한 매... 거 부탁하지 않고 그냥 적당백 메뉴 적당한... 아웃백 아? 아웃백하면 200만 원 나올 거 같은데? 200만 원 나올 거 같다 <웃음> 나 자기가 야, 정말 걸다는거 모르겠어 콘텐츠에 200을 태워? 그래 콘텐츠에 200을 태워 한번 하자 이게 바로 콘텐츠야 200을 태우는 게 좋아 가자. 너네 나 제정신이 <웃음> 아니구나 <웃음> 응? 너네 진짜 지금 너무 아니지. 격리를 아니, 너무 오래서 해 현실감각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멤버들이 스텝들라티 밥사진으로, 밥사주는거 어려워? 밥 사주는 거괜찮아서 어. 그래. 서 어. 200 <웃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은좀어렵서여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게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어서 여기서 여하서여 자. 게임하기 앞서 게임하다 정색한 사람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 게임하다 그러니까, 정색하면 어, 안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감정적으로. 어, 걸려도 몰아 걸리기. 정색하면. 오케이. 노래 부르기로 가? 노래 부르기 제일 어. 나을 것 같아. 그래 노래, 노래 부르기 야. 눈치 게임인데 이번에는 세번 지는 사람 세번세번세번세 번, 세세 번, 세 번, 번,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때? 야, 음식 <웃음> 1인분에 2만 원이한 거야. 너네 다 알고 있어야 <웃음> 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총한도에 100만 원을 정하자. 그래 그래 100만원. 하자. 그래 하자 그래 정환이 형, 쿡스 형, 쿡스 형. 어 이거 어때 한 글자 삼줄거 어때? 근데 이게 이 화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여. 네 맞아 맞아. 멤버 1 번부터 1 3 번까지.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냥 하던 거 하자. 하던 네, 거 그냥... 하자. 하던 아, 거자 <웃음> 민규 형 민규 형 모습이 아, 민규, 민규 형이 아닌 거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아이디어 좋았어. 민규야 그경 어. 끝나고 하자 나 우리 그거 뮤병에서 그래 그래. 오케이. 재밌는. 같이 해줄게 민규야 그때. 어. 아이디어 좋았어. 재밌을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할래요? 아, 호시 어려요. 민규부터. 민규부터. 아니지. 호시 아, 어려. 나부터 해야지. 호시가야지. 미안해. 미안해. 호시야 호시형부터. 호시 아 근데 호시야첫 번째 해도 다시 껴서 해. 야 맞아. 돼. 상관없어. 아 오케이. 아. Let's go. 그러면은 갈게. 벌써. 잠깐만. 노래로. 팀가라 가사 틀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오케이. 노래로. <웃음> 부르는데 가사 틀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우와, 오케이. 호러스 되지? 호러스 안, 안 돼. 호러스 안, 안 돼. 호러스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갈게. 신는 날인데, 너~~ 오오오오오어나 틀렸다 나 틀렸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인데오아 <웃음> 맞네 맞네 가오 맞네 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to know about the l o c 이 l I have a delay 해 o i n g to you, woman. I guess. I g u 겁상 들렸다. 상 들렸다. 겁수 들렸어. 들렸어. 아니 들렸어. 야, 아니렸어아니 아니, 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렸어. 겁상 들이어겁 아니야? 어 이거 자자. 하나 하는 게 진짜 웃기다 나 하면 되는 거렸어 겁상 들 정색하면 바로 그 사람이 렸는 거야? 아니요 겁상 들렸어. 겁 하나로 치는 거야 아, 오케이 갈게요 네? 7진진 진. n 나 o e o t s e y t c e on, come on. Good n i g h h come on, e n 야 어, 우리 데뷔 원이니까 다들 엄청 다들 조용해진다. 아 여기 야, 너무 한거 아니에요, 다들? 진호 형이 이렇 야, 이게 우지 코난 범인 범인처럼 나오는데 나? 우지 코난 범인처럼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어디 있는데? 지금 우지 어디 있어? 코난 예. 범인. 햇빛이 없어지니까 시간 대가 뭐야? 불을 켜요. 형. 불을 까 오케이. 다 가겠습니다 Seventy 어. okay. right. right here. I die. Seventy r i g Seventy right here. s t i g t 너는 내게 유일했어 <웃음> 난 내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걸 Only you <웃음> 야 디노 가사 책이 없어 이렇게 해야 찌랄 줄 이렇게 중독돼 버릴 줄 처음에는 수 없었어. 이미 떠난 뒤에는 날 컨트롤 해 주겠어. 이거 이거 늑 이거 늑 이거 늑 이거 늑대! 이거 늑대! 이거 늑대! 어거늑 이거 아 이게 어렵다 이지고아 이거, 아, 이거 아, 유닛이 하면 아, 어렵다 야, 유니콕도 오히려 이게 어, 어려워 도겸이 어, 어, 어, 도겸 오케이 들어오면 쿱스 명호 나 도겸 맞아요 잘한다 야 솔직히 한 번도 안부는 사람들 좀 부르자 그래, 그래. 난, 난, 불렀어. 난 불렀어 야 그리고 얘들아 이거 세번 아니고 두 번으로 해야 될거 같아 그게, 그... 너무 길다. 아, 아, <웃음> 아니, 너. 너 아, 두 아이, 와 진짜. 두번해까너 진짜 나두번 할까? 아이, 근데 이제 나 간다. 어. 아, 두 근데 했지? 이제 안 부른 사람 좀 양신적으로 불어야 돼. 그 알겠어. 양신적으로. 알겠어. 양신 없 이거 분명히도 불러도되지 야, 퍽퍽 팀 노래 불러. 퍽퍽 팀안 부르는 사람이 어운거다 해. 해. 나 갈게. 네. 슉. drop drop drop it 아이 <웃음> 칼은 몰라. 민규야할때 됐다. 민규야맞아 <웃음> <닌주야, 웃음> 내가 얘기해 줄게. 맹어서못 들었어. <웃음> <못> 들었어. <웃음> 한 번만 다시. 어, drop, drop drop drop it, 어, 랭 it. 랭 아 <웃음> 섣불리 말 못해 <웃음> 하자 얘들아 야 이거 뭐, 대부분이 ]다. 아는 노래로 하자 야 우리, 우리, 우리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 어형 어, 호시했어 호시 호시했어 뭐라 불렀어 다시 불러봐 트럼, 딱 트럼, 여기까지 트럼. 딱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빙규야 어. 할때 됐다 어 무슨 간 핸드폰 찾아보지 마. 아 아니, 진짜. 어! 와 단식품, 진짜 야아치 반칙 두 개. 야반칙 걸린 거. 야 야, 식이 한번 걸린 걸로 하자. 반칙 어, 어. 이거 반칙. 내가 보 y 아까 보지 말라고 했어? 오케이 승관이! 승관이 야 r i Sundari. Sundari. Sundari. s 해킹 이 a r i Sundari. Sundari. Sundari. s 기 n 을하 r i s 야 n d a r i Sundari. Sundari. Sundari. s u n d 하 r i Sundari. s u 정색 a r i s u n d 이 r i Sundari. Sundari. Sundari. s u n d a r 다른 사람 놀이. 이건 맞아 맞아. 그래서... 오케이, 이제 순 가사 진짜 음, 어렵다. 아, 준비해? 어. 야, 솔로곡 부르지 야, 마라. 마라. 에 그런 그런 양 알아야지 같아. 재밌어, 순거아 알지 알지. 타이밍면서 헷갈린 걸 할게. 아. 음. 분자니다 어. 응. <웃음> <있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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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르고 꼬였으니까 트인 거지. 전에 마대를 한번 했잖아. 야, 니라면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은데 이 정도. 면 <웃음> 오케이 가. 자, 빨리 가. 민규 가. 점점 무서워진다. 가. 야, 아, 이거 심수하다, 무섭다, 무섭다? 이거. 무서워?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야, 이거 무섭다. 한다. 숲수 도겸 뒤에 조쉬와 승관 민규. 간다 어, 승관이가 계속 그거 왜 뭐, 서기해 줘. 한다고. 네. 아 예. 아무도 불어 안. 이가 유네가 뭐, 어 부른 어 같이 부른 거 아니야? 응. 그 같은, 명호랑 다음, 다음에 불렀어, 다음에. 명호 지금 같이 불렀는데, 같이 불렀는데? 아니, 아니 나 너무 같이 불렀어 니니 <웃음> <너는, 아니>, 너가 <웃음> 명호랑 명호 같이 불렀어 명호 는데 맞아 나 같이 불렀어 <웃음> <웃음> 안, 안, 안, 안 내면 진거 아! 안 내면 진고와바보와아아아다아다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야야몇명이야 지금 그러면? 걸아아아아아아와진아한번씩 진짜, 진짜 걸렸고요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생각이 많아 딱딱딱 요즘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너에게 말이야 g e m 어? 어? i a Mega Maria. O Egemaria. Oh, Aja. Oh, O Egemaria. n 디노가 걸린 거야? i a n a n a n w 아 n i a n a 디노다 아 그렇구나 그럼 디노 두번 끝난 거야? 디노 두번이야아한번해 디노야 이걸 번이지. 한 번, 한 번. 한 디노 한 번. 번이래 한 번이야? 응나한 아. 음, 번이야 오케이 주세요 중복이 아. 한 번도 없어 와 진짜 음. 너무 어렵다 와, 이게 어렵긴 해 할게요 네 사람이 네. 아는 노래가 더 어렵다 어... 아...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마음이 전해질까 마음을 꺼내서 아. <웃음> 너에게 복사해 <웃음> 줘야 하는 걸까? <웃음> 걸까? 걸까? 걸까? 건가 아니야? 아, 건가! 야 아, 건가! 아, 건가! 아, 건가! 아, 건가! 와 진짜 어렵다. 건가랑 아, 건가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와, 그 생각나. 진짜 너무 아, 어렵다. 언니 형한 아, 어, 어, 어, 네. 번. 난도가 어려워서 재밌다. 와 이번에 짜릿했다. 와, 아, 우리, 아, 우리 아, 이제 살벌 긴장돼. 아, 아, 긴장돼. 우리 다 걸렸지 이제. 세 글자 했잖아. 정한이 안 걸렸어. 정한이 우지. 정한이 형 우지 안 걸렸어? 정한이 우지 오지 안 걸렸잖아? 부니 온도 어... 안 걸렸어. 고단 걸 s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언니어 렛츠 고. 뽑까지 앞에 있어도. 고지는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 어, 도 토면. 나그랬도겸이 왜? 두 개에 왜 잠정됐어? 어... 나 블로스니까. 보긴보는 안내면 친구 야이깐이 바이 바이 보논, 이 불렀어? 보 어디 불렀어? 뭐라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안안안안 내면 친구 가이 빠이바위보 으아아악 대아아악베마원이네 컨텐츠. 베베이베가 스태프들한테 밥살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아 진짜 부럽다 본논이 밥을 먹어야지 <웃음> 맛있게 먹어 아, 저 우리가 전문게 먹어요. 야지 아니야, 번우나 그래도 그래도 100만 원이하니까 할만할 거야. 야, 도, 야, 번너 돈으로 아이패드 샀다 생각해.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소감 소감. 너네들은 안 걸려서 정말, 정말 좋겠어. <웃음> <웃음> <웃음>